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아, 여름 보양식으로 요즘 민어들 많이 찾으시죠 여름에 민어가 산란기를 앞두고 기름이 참잘오른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민어를 민어회나 또 민어 맑은탕 민어 전으로 많이 먹습니다 하지만 민어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그리고 워낙 고가의 생선이다 보니까 속여서 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민어에 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민어는 1년 내내 맛이 좋은 음식이에요 하지만 민어의 산란기는 8월과 9월 그래서 6월 7월에 연중 가장 맛이 좋을 때입니다 7월 복날과 겹치다 보니까 수요가 늘고 또 가격도 연중 가장 비싼 시기가 되어버리고요 네, 8월과 9월이 되면 산란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때 민어가 많이 잡혀요 그래서 이때는 회보다는 탕이 더 좋은 시기다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6월경에는 민어 가격이 괜찮죠 초보고 시작해서 시세가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중복 이후 말복이 지나면서 가격이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복날이 지나가면서 수요도 줄어들지만 그 시기에 어획량이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복날을 피해서 어, 이 시기를 좀 노리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네, 예전에 민어를 여름 보양식으로 생각하지 않던 시절은 네, 그렇게 비싼 생선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2000년대 중후반들어서 민어가 매스컴 타고 많이 알려지게 되니까 민어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을 남해고래에서 어행량은 줄어드니까 더 가격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민어를 복다림 음식으로 인식하지만 예전에 복날에 먹는 음식으로 알려진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럼 민어는 겨울에 맛이 좋을까요? 민어는 난류성 어종으로 따뜻한 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따뜻한 남쪽 바다를 찾아서 월동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몸에 지방을 축적하게 됩니다 산란기 때도 지방을 축적하지만 월동을 하기 위해 축적을 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겨울에도 민어는 맛이 괜찮다고 라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민어가 고가이다 보니까 여름철에 민어로 둔갑하는 생선이 있습니다. 바로 홍민어와 큰민어인데요. 이 홍민어는 점성어라고 불리는 생선으로 꼬리 까만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썰어 놓으면 완전히 민어회랑 정말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큰민어예요. 정말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름과는 다르게 민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어종이고요. 그런데 이게 판매 방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해집이나 수산시장에 가면 국산 민어는 자연산 민어 그리고 큰 민어는 양식 민어 라고 소개를 해요 그래서 큰 민어 같은 경우 는 노량진새벽 경매장 기준으로 키로 한 14,000원에 구매가 가능한데 이게 자연산 민어로 둥갑하면 키로에 5만원 크게는 8, 9만원에도 판매가 되죠 그래서 민어를 구입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활미너를 보면 입에 낚싯바늘을 볼수 있어요. 낚시로 잡은 미너가 살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자연산 활미너를 보면 되게 배를 뒤집고 곧 죽을 것처럼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수심 깊은 곳에서 갑자기 올라오기 때문에 불에가 부풀어서 배를 뒤집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족관에서 활발하게 돌아다니고 있는 미너가 있다. 그러면 그건큰 미너의 가능성이 크다고 라 보면 되겠습니다. 활미노회와 선호미노회를 좋아하는 거는 취향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원한다면 선호회도 좋고요. 쫄깃한 식감을 원한다면 활미노도 좋아요. 선어 민어를 많이 먹는 이유는요 사실 활민어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민어는 선어로 많이 유통이 되죠 그래서 시장에 가면 횟감 선어 민어를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횟감 민어에 대해서는 좀 구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먼저 피빼기가 이루어진 횟감 선어 민어들이 있어요 요즘은 배에서 잡자마자 아가미를 찔러서 피를 빼고 얼음에 재워서 유통하는 횟감 민어들이 있습니다 어, 이런 민어들은 선어지만 살의 탄력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선어인데 단순히 선도만 좋은 횟감선어 민어들이 있어요 이거는 식감이 푸석해지기가 쉽습니다 피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 민어를 아 나는 이거 도대체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다 야 이거 푸석거려서 맛이 없다 아, 이런 평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활민어를 먹어본 사람은요 아, 민어가 쫄깃하고 찰진 식감을 가졌다는 전혀 다른 의견을 아, 내기도 합니다 자, 피를 잘 빼고 숙성한 민어는요 살이 찰지고요 탱글한 식감과 잘오른 지방의 고소함과 단맛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활민어는 유통량이 적어서 가격이 선어보다더 훨씬 비싸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민어는 수컷을 먹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름철 암컷 민어는 산란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맛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컷은 산란철이라도 맛이 크게 변화가 없고 갯물에 기살이라고 하는 배에 있는 붉은 특수 부위도 맛을 볼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민어가 천냥이면 불에는 9 0 0 네, 민어 부레를 먹으면 네, 민어의 90% 이상을 먹은 거다 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호불호가 있어요. 민어의 배에서 부레를 꺼내 보면 부레 옆에 이렇게 하얀색 지방이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과 부레를 같이 먹으면 쫄깃한 식감에 고소하고 단맛이 나는 지방이 어우러지는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약간 느끼할 수도 있고요 씹는 맛이 너무 강해서 껍처럼 오래 씹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질긴 불에 물컹한 지방이 제 취향에 맞지는 않고요 한 두세 점 정도까지는 맛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구입한 민어 4 8 k g 에요 네, 민어는 사실 5 k g 이상이 돼야지 더 맛있다 라는 그런 말이 있긴 한데 저는 사실 작은 것도 맛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손질하는 영상은 예전 영상이 있거든요 위에 카드 참고 하셔서 보시면 자세한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뼈가위 이렇게 통으로 어, 만들어진 뼈가위로 지느러미 자르면 편하게 자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질문 중에 어차피 껍질 벗길 건데 왜 비늘 쳐요? 라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비늘에는 세균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요. 가급적이면은 비늘을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낚시로 잡은 그 활미너기 때문에 이 바늘이 있어요. 그래서 바늘을 잘못해서 칼로 치게 되면 칼이 상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장 같은 경우는 이제 슬기하고 아가미만 제외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아, 탕에다가 아, 넣어서 먹습니다. 이제 위장이나 이런 것들은 속 안에 있는 것들은 제거, 긁어내 주셔야지 되고요. 지금 이제 불레가 나오는데 엄청 크죠. 불레 제거하는 방법은 거의 뭐 쉽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쓱 빼면 되는데 홍미너나 큰 미너 같은 가짜 미너들은 이 불레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점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이 불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풀로, 본드로 사용을 했다고 하죠. 이걸 끓여가지고. 그리고 대가리는 반으로 잘라서 제 탕으로 넣습니다. 었 대가리 자르기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이제 포를 뜨고, 이제 회를 아, 뜰 건데, 이제 활미너는 살이 좀 탱글탱글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어 횟감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이 많이 없거든요. 좀 부슬부슬한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칼이 들어갈 때부터 우두둑 소리가 나고 특히 이거 등뼈 밑으로 칼이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야지 돼요. 그래서 확인을 좀 하시고 이제 끝 부분에 오면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이제 확인하고 지금 이쯤에 왔을 때 여기가 이제 벌어졌죠. 그래서 예 이제. 등뼈 위로 칼을 잘 집어넣으면 됩니다. 뭐 전문가들은 잘하겠지만 집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고기가 커서 뼈 자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피가 참잘 빠졌죠. 그리고 이제 탕에 들어갈 이 뼈는 뼈 마디를 잘라주시는 게 편해요. 어, 보시면 이렇게 물렁뼈 같은 거 있죠. 중간에 그 관절 부분을 잘라주시는 게 좋고요. 어, 그리고 이 탕에는 양파, 무, 다진마늘 들어가는데 이탕 끓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예전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예전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제가 거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래 끓여줄 거라서요. 채소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해주고, 마늘도 많이 넣고요. 물부어서 이제 고아주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얀색 국물에서 이제 노란색 국물까지도 이제 변하게 돼요. 이렇게 뱃살 같은 건 저렇게 한 번에 잘라가지고 나중에 뼈를 제거하는 게 조금 편한 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뼈가 붙은 부분, 이거 가운데 뼈 있는 거다 전부 다 탕에다가 넣었고요. 그리고 고기가 크기 때문에 이제 적당한 크기로 다 미리 잘라줬어요. 이제 탈피는 지방이 많아서 굉장히 수월하게 잘 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얗게 지방 오른 게 보이죠? 살이 쓱쓱쓱 잘 나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뱃살 아, 부분인데, 이 암컷이라 갯물에게 살이 없어요. 원래 이렇게 붉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없습니다. 저것도 그냥 별미예요. 꼬리 쪽은 제가 전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 이거 한 점을 좀 먹어봤는데, 역시 꼬리 쪽이라 더쫄깃쫄깃해요 등살 부분도 쫄깃한데 꼬리쪽이라 확실히 식감이 강했어요 그리고 껍질에 조금 남아있는 요 살도 먹어봤는데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민어회 준비가 다 끝났고요 민어 껍질 같은 경우는 거의 넣었다가 바로 빼는 정도로만 익혀주시면 돼요 너무 익... 이제 흐느느해지거든요 흐늘 그래서 바로 꺼내서 이제 얼음물로 바로 식혀줘야지 됩니다 뭐이 정도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웃음> 자 이제 물기 제거 깔끔하게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덮어서 말아서 어 냉장고에 잠깐 넣어놓습니다 민어전은소금간 밀가루 계란 어 요렇게 해서 어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밀가루 묻혀서 계란옷 입히고 이제 익혀주면 됩니다 자 역시 민어 전은요 따뜻할 때 모든 전이 그런 것 같아요 만들자마자 먹었을 때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민어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했어요 그래서 좀 썰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로 어, 단단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씹히는 소리 들리셨나요? 네 엄청 쫄깃쫄깃해요. 그래서 활미너하고 선어미너를 제가 비교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표현할 방법이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좀 뱃살은 좀 단단해서 이제 칼집을 넣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이것도 좀 단단한 편이에요 뱃살도. 또 이제 불에. 조금 더 얇게 써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두꺼우면 오래 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민어 껍질, 요건 맛있습니다 이거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민어회 두 접시 그리고 리필 한 접시 더 이렇게 <웃음> 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제가 제몇 점만 썰어서 바로 먹어 봤는데 이 활민어 특유의 찰진과 쫄깃함이 있어요 식감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기름의 고소함도 많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이제 뱃살 부위인데 이건 이제 탱글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뱃살은 사실은 저는 민어는 뱃살보다는 등살이 더 선호해요. 근데 뱃살은 그냥 단단한 식감? 한이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씹는 재미가 또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불에. 이거는 한 저는 두세 점만 먹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민어와 관련된 다섯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이제 음식이라서 개인적인 그런 취향이 많이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